가서 열쇠를 먹고, 그 다음에 트루 엔딩 봅시다. 투르 랜딩을 보러 갑시다. 투르 랜딩 보러 가자. 투르 랜딩 봅시다. 이 문을 열대가 됐더다. 들어간다. 에? 이건.. 내 방이잖아? 여기 내 방에 있어. 여기가 이도선 중심이야. 너방에서 너 어느 구역기든 갈수 있어. 매우 신용적이지 하지만 이건 보사판에 불과해. 너 진짜 방은 진짜 세계에 있어. 체스 뭐지 사진인가? 에? 아니 또 도대체 말도 안 돼. 기억나지 않는데. 아 머리가 아파. 너무 아파. 아걔 괜찮아? 으 기다려 도움 보러 갈게. 안 그래도 돼. 나, 나 괜찮아. 사진을 획득겠다 추구까지 데려다 줄게. 사진을 들어가서 사진은 없습니다. 마지막 장 지문 중 적어도 두개즉 정확히 대답해. 아 사진을 갖고 가서? 아까 저 노마처럼 이제 올바른 말만 하면 되구나. 여기서 뭐해? 루인. 그문 열었어? 유튜브로겠 했지. 대답해 음... 문 열었어? 뭐라고? 내 방을 봐서 놀랐지만 이상한 건안 보였어. 혹시 신경 쓰인 거 봤어? 아니, 아무것도 못 봤어. 응, 됐어. 음. 바닥 그 문에 열쇠 찾았어. 정확하게 대답해야 된다네? 응. 마지막 장 질문에. 그니까 러 아까 거기지 마지막 장에 그거 사서랑 얘기하는 거 그거를 하면 된다. 얘기하는 거를 아까 하던 대로 솔직히 얘기만 하면 될것같아 이제 3번 배드 엔딩은 안볼 겁니다. 저는 행복한 엔딩만 볼 거야. 배드 엔딩 때안볼 거야? 로마엔딩이랑 배드 엔딩 밴... 아투루 엔딩 배드 엔딩은 제외하고 배드 엔딩은 싫단 말이지 궁금하면은 시청자들은 궁금한 거면 알아서 보세요. 내가 못 보게 못 보게 저정해버렸거든. 하하하하 궁금하면 직접 플레이하는게 나쁘지 않죠? 이거 받기 때문에 빨리 넘길게요. 받기 때문에 빨리 넘길게요. 우리는 트루엔딩 보러 왔기 때문에 이것 버튼과 똑같으니까 빨리빨리 음... 빨리 넘깁시다 우리는 트루엔딩을 보러 온 거예요 노발엔딩을 이미 봤기 때문에 알고 있겠죠? 그러면 빨리 넘겨야겠죠? 가자! 음...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웃음> 가자! 있구요 떨어지고 기절하고 기껏 다 철푸덕 응 봤던 거니까 빠른 온기 으흥 우린? 요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돼 우지마 아리아짱 괜찮아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트로엔딩 해줄거든 배드엔드 절대 안 보여줄 거란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보여줄 땐 이제 유튜브에서는 노멀 엔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트루 엔딩을 보여줄거야 따로 외전으로 써놓고 마지막 채첩 파이널 채터. 이거는 읽을 수 있어 나도 신기해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게 내가 트루 엔딩을 안볼 겁니까 아니 뭐래. 배드 엔딩을 안볼 거니까 저장했지. 들려? 사서상아여기는 조심해야 돼. 잘못부터 타면은 또. 제발. 요것만. 양쪽 조소관 모두.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두번째 요거를 진실러 해놓고 오른쪽으로 빠져서 쭉 올라가서 오른쪽 그 다음에 직진합니다. 직진을 하고 꽃이 있죠? 그럼 이제 꽃을 보고 저장을 해요. 근데 여기 맞고 있기 때문에 별을 따져야 되죠? 그럼 별을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사서가 나오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거니까. 졸리다. 빨리 야고 방정해야겠다. 아이쿠, 놀라라내 어? 자꾸 가영신장이안좋다니까서원한 바람이 안 늘어져. 늙은 아저씨 같아. 동갑친구 같지가 않은데? 하고 싶어 할 말이 있는데, 그 사라지죠. 응? 사라졌다. 갔어. 힝. 별을 줍고 별을 줄선 거를 갖다주면은 사진인데 사진 볼까? 못보내 아직 열쇠로도 해야되네. 똑같은 거니까. 왼쪽? 오른쪽? 가운데. 미워버려 쭉.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 다음에, 가운데. 잘 기억하세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입니다. 가쁜 도박판. 맞아, 이거 도박판이 그리고 짜잔. 이걸 외워버렸지. 왼쪽, 오른쪽, 가운데. 역시 나이앗. 여기 가면 부엉이가 짜라란. 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오른쪽이었지? 미안하다이 오른쪽이었다는 거 깜빡했어. 안녕? 너가 전에 변행해줄 부엉이 봤지? 부엉부엉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간다겨젓이꾸요 가는 거다엿이 꾸요잇 바로 가서 여기에 꽃을 꺾고 서 따주지 않을래 하고 따주면 이제 갖고 가서 다시 올라가서 길을 만들고 그럼 또길 생기면 길을 따라가면 되겠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따라졌다따다 고마워. 아싸, 이제 이대로 가면은 끝이다. 안녕 트루카티 어서오세요 트와크아 어서오세요 새로오시면 팔로 한번 부축드리고요 같이 소통 얘기해봐요 야호 안녕 트와크아 어서와요 어서와요 가자 가는거야 어서와요 어서들와요 어서 어서 나는 저장을 했고 나는 해피해피한게 좋기 때문에 책은 사람의 인상 남기지. 내가 옛날에 책싫어했던 일이 믿을 수가 없어. 책을 싫어했다고? 어. 그래. 내가 어렸을 적엔 무지 싫어했지. 아버지께는 이 사서였어. 이젠 사서셨어. 도와드려야 했어. 책을 들러싸여 사는 게 싫었어. 책은 재미없는 거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집안 종족 때문에 다운 사서가 되어야 했어. 이제 난 책을 <웃음> 사랑해. 책이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어. 난 그림도 책그려서 어떤 책이든 내 사파를 들어있지. 무슨 일로, 무슨 일로 생기기 바뀐 거야? 비밀이야. 말하면 내가 신비로 소년질 수 없잖아? 쯧쯧. 갓, 너무 이야기했으면다 말해지. 아, 벌, 벌뿔로가 아, 귀엽죠? 미안, 하네지 마. 아, 아리야. 규칙을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깨야 한다 생각해? 당연히? 따라야 한다. 이게 트루 엔딩이 가능, 시쳐지 우리 세계가 기, 세계가 이걸 했어 알라라라라 거의.. 아, 이제 효가 꼬이네 우리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가라 뒤집어 세계로 아니 현실 세계로 달려라 이건 읽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그럼 이제 올라가면? 나오죠? 사서랑 지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책을 다 읽었는데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가정해보자 응? 결말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해될래 바꾸겠어 아니면 저자가 쓴걸 존중하겠어? 바꾸지 않는다 올바른 대답이지 그렇고 이상한 것도 지문에서 미안해 이게 마지막이야 기다려 사진을 챙겨왔으니까 괜찮겠지? 또마스키빠가씨, 경남 로미와 줄리엣이야. 너 여행이 시작해서 만났잖아. 너 같은 책이 있었어. 이리 가옆 없잖아. 이 서서관에서 그새 다운 듯 하네. 우리에게 해준 일들에게 감사하고 잡혀 인사를 할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가닷 가자. 저장. 아무리 100으로 하고 갑시다. 그게 사실이야. 말도 안 돼. 이제 알겠어. 아리야, 기다리고 있었어. 뭐라고? 아리야, 사지,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날 걱정하고 있던 거니? 난 살리지 않았어. 그냥 이 방으로 날아온 거야. 그래서 뒤에 우리 넷이 모두가 모였어. 이제 우리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전문을 열기만 하면 돼. 잠깐. 음, 무슨 음. 일이야? 클라이드 사실대로 말해줘. 사실 무슨 일이야? 미안해, 리르. 나 거짓말했어. 분홍색 문을 열고 이 사진 짜았나들어갔다 얘기했는데. 사진 찾았어. 아, 안 돼. 아. 이사진은 우리 6년 전 우리 넷이 친구들 찍은 거야. 나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잊을 수 있을까 봐, 지금 이제 전부 기억나. 처음으로 도서관 갔을 때 어린 작가를 만나서 친구가 됐어. 우린 언제나 함께였어. 그 작가 이름이 루인이었고 나중에 매일같이 성격이 바뀌었지만 친구를 만들려면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은 이야기꾼을 만났어. <웃음> 그 이야기꾼 이름은 다달리였어 마지막으로 우리 사소한 아들 클라이도 만났어. 우린 책을 싫어했지만 그들이, 그것들이 보물인걸 배우고 새사서가될수 있었던 소년이었어 후.. 이 사진이 많은 것을 떠올리 기회를 줬어.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책을 읽던 것을 기억나. 그리고.. 내 죽음도 기억나.. 헉, 뭐라고? 죽었었 죽었다고? 헉, 아, 아, 아니야. 죽었구나. 무슨 소리야? 그럴리가 없잖아. 피한가 보네. 우리 세계에 들어가자. 죽었다고? 헐. 됐어.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말아줘. 크라이드 계속 숨길 수 없어. 나도 달리아 동갑이야. 너가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면 내가 말하겠어. 글라이드? <웃음> 이게 뭔지 알아? 우리 가족은 대도 이기펜 제멋된손에 들어가지 않게 숨겨왔어. 이건 도서관 책장 뒤에 있는 비밀에 숨겨져 있었어. 사서는 이걸 지키는 역할을 맡는 거지. 이기펜을 쓴 것을 만들고 지우는 힘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야만 했지. 아무리 그래서 규칙을 좀깨기 했어. 난 이기펜을 써서 널 다시 존재하게 만들었어. 다시 존재하게 만들었어? 무슨 뜻이야? 8 0시피넌한달 전에 죽었어. 우리 모두 낙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못했어 난이 기편은 널 되돌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 이건 만들고 지우는 힘이 있을 뿐이야 진짜 사람을 소생시킬수 없어 한편 루인의 책, 책을 쓰기 시작했어 시음과실면이 마저 걸려가면서 집착을 하다시피 그 결과 선을 너무 혹사시킨 나머지 다 치고 말았어 그래서 궁대를 감은 거야 나와 달리 달리하는 루인이 걱정됐어 무슨 책을 쓰고 있었는지 알아야 했지 노사 도서관에서 모험하는 내용의 책이 있었어? 하, 하지만 그건... 그래, 이 세계는 류인이 쓴 책에 기반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그걸, 펜으로 을펜 그걸 현실로 만들었지. 그래서 너희 셋은 이 가짜 세계에 넣고 가까운 진실이 있도록 새 기억을 집어넣었어. 공작장의 류인은 모든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어. 달리와 마찬가지였어. 어, 수고하셨고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새로운 신발로 한 부적득 드려요. 같이 내일은 또... 같이 얘기를 해요. 신나게. 후후후 내일도 소통하고, 게임도 하고 그럴건데. 같이 얘기하실 거죠? 자, 따 이제 아자 아주. 완전 응흠 달래 마찬가지였어. 내 목적은 너가 진짜 아리아처럼 행동해서 진짜 대신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였어. 우리네 모두 우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야. 내게 추천 바보 같이 미안, 난 정말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클라이드. 자칫가지 않아 때 글라이든. 넌 하나 더 이기적이잖아. 나일이서 그런거잖아? 날 결정해주고 신경쓰는 친구들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아리아. 그렇지만 이제 멈춰야 해. 응? 난 아리아 모습, 성격, 기억, 감정 갖고 있지만? 결국은 아리아가 아니야. 난 사본일 뿐이야. 진짜 아니야. 지금 우리가 있는 세계처럼 가짜라고? 난 누군가의 모습 대체할 권리가 없어. 아니야 안돼 그런 말 하지마 제발 내게 넌 진짜야 넌내 친구라고 너희 모두 덕분에 우정이 뭔지 따았어 정말 고마워 아리아 그렇게 귀펜 돌려줘 미안해 뭐 하려고는데 너가 만날 것도 전부 지울거야 전부 그렇다면 너도 안돼 그러지마 너희 만나게 돼서 기뻤어 어떻게 된 거야? 어? 거침마 너희세계 돌려보냈어. 그런데 나는 왜 돌려보내지 않았어? 맞으면 할 말이 있거든. 내책까지쓸 거야? 괜찮은 겸에 떠오르지 않아서 며칠 맞수 없다고 했잖아.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끝는지 알지? 아, 아니야, 아니라고. 이런 결론은 어 써? 루, 인너 나한테 해피엔드 했었으면 좋겠다고 한거 기억 안 나? 그런데 그걸 쓰기 전에 너가 죽었어. 그새피엔쓸 수가 없었다고 애초에 처음으로 내가 쓴걸 읽고 싶어한 사람이 너였어 처음으로 내게 자식감을줄한 사람이 너의 첫, 내첫 친구였다고 너가 행복하게 있는 세상에 너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 누가 누려야 할 마땅한 행복을 결말을 주고 싶어 너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너를 죽이면서까지 전부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너가 죽는 길 말해 행복한 결말 리가 없잖아 우린 그래, 그런 기분이구나 그런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아? 어 어? 행복한 결말을 판가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내겐 해피엔딩이란 인물들에게 무슨 일어나더라도 웃으며 계속 날갈 거야. 루인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무리 눈물이 멈추지 않아도 미소 잃지 않으면 이 괴물 행복하게 멎을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고마워. 후 <웃음> <웃음> 오오 <웃음> 으으으 <웃음> 그냥 노멀엔딩으로 끝낼걸로 그래도 감동적이다 아니야 혹시 몰라 살아있으.. 아니 아니였어 너무 슬프다 안녕 루인 <웃음> 쉬, 조용 아이쿠 미안해 너무 슬퍼 근데 감동적이긴해 너무 마음 아파 좀 조용히 말해야사서사니 <웃음> 이런 것을 제일 시끄러운 사람을 위해 사서 본인지 원내 매력이 일부지 손을 어때 아직 아파? 아니 점점 나아가고 있어 그다행히데곧 그 있으면 다시 책쓸수 있겠어 싫어 어... 어제 한권 썼어 손이 왔게 될 때까지 기사... 기다렸어야지 그래 그래 알아 그래도 내가 쓰던 걸 마치 영감이 올랐거든그 책에 아리아가 나오는 거 그거 맞지? 그래 드디어 좋은 기억을쓸수 있어 있었어 이야 정말 그럼 내가 석파 그릴게 그리고 인물들은 해설하는 거 내가 맡을게. 책 제목 뭘로 할 거야? 제목이라기는 당연히 제목이겠지. 게임 이름 아리아 이야기. 아, 너무 슬프다. 어떡해. 근데 너무 감동적이긴 해. 나가토동 그럴 거같아저주 여기 주인공철이에 아리아처럼. 얘기하니까 많이 얘기 나오네. 나 같아도.. 그럴 것같아 아.. 그래도 재밌었다. 아 너무 감동적이야 슬픈데도 아 이거 코스프레 있으면 이거 하고 싶긴 하다 아리아에 있는걸 네명 모아서 딱 토끼도 하고 이래서 딱 모아서 그러면 정말 재밌을 것같아 아리아 이야기 때오 <웃음> 뒤에 있어 푸이 어, 트루 엔딩 배드 엔딩 안부.